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노입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열심히 영주 장원을 확장시키고 있어요. 지금 돈이 점점 불어나고 있죠. 저희가 시간이 있을 때 장식, 장식을 장식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돈이 남아 돌아요. 그렇죠? 돈이 남아 돌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동안 지금 돈이 많이 남아 돌다 보니까 이제 슬슬 다른 거를 시도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거냐면 일단은 저번 시간에 저희가 소 농장하고 이렇게 치즈 공방을 만들었죠. 이제 그 다음번에는 여기, 여기에 신경 쓸 때가 온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용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나한 나아... 10분 정도 있다가 시도를 해보면 될것 같아요. 10분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쪽에 벌목을 좀 시켜야 돼요. 그래서 상을 배치하고요. 벌목 지정을 시킵시다. 자 이렇게 할게요. 나중에 여기가 정리되면 그때쯤 돼서야 발전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차근차근 할게요. 자, 사람들이 계속 방문을 하고 있죠. 지금 벌써 84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제는 평민을 늘리는 걸좀 중단시킬 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농로가 좀 많이 필요해요. 예, 보시면 자원 불균형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 좀 고려를 해야 될것 같아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일단 기다려 볼게요. 아니면 모든 인력들을 그냥 다 평민으로 만든 다음 앞으로 받는 사람들을 농로로 받아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긴 한데 일좀 고민을 해야겠죠. 그러려면. 자, 여전히 집이 부족하다고 메시지가 뜨고 있는데 음. 금방 해결이 될것 같아요. 우리 집 짓고 있는데 있니? 권 리가 없네 자, 나름 멋지죠? 이 사이에다가 장식을 좀 넣어봅시다. 돈이 남아도니까 이렇게 도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살짝 살짝 장식을 좀 진행해 볼게요. 나중에 좀더 크게 키울 수 있긴 한데 조만간 석조 건물을 만들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장식용 나무도 지어줍시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배치를 해 줄게요. 보기 좋죠? 어디 보자 새로운 사람들이 있나? 어 있네요. 자 이제 슬슬 숫자 인력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이 사이에 또 공간이 남아도 는데 이런거는 나중에 건설작업자 공방이나 이런걸 채워 넣으면 되니까 괜찮을거예요 일단 미리 만들어 놓을까? 일단 이렇게만 해 놓읍시다. 자 문제는 지금 먹을게 많이 부족하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바로 채집꾼으로 지정을 합시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치즈도 팔아볼게요. 그래 이렇게 계속 방문하니까 기분 좋네요 뭐지 이건? 아 깜짝이야 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 사람들이 많이 부족해요 일 이쪽도 장식을 조금만 더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까먹은 게 하나 있었는데 우리 지금 양동상 하나 지어도 될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양동상 하나만 만들어봅시다. 이게 범위가 넓은 편이라서 괜찮을 거예요. 는아 이쪽에다 만들어줘야겠다 여기다 만듭시다 괜찮으려나? 괜찮겠죠 오잇 흠 여기서 건설하나보네요 그쵸? 프로젝트 인력이 이렇게 할당이 돼야 되네요. 자, 그 동안 나머지 인력들은 다체집군 쪽으로 배정을 시킬게요. 지금 먹는 게 많이 부족해요. 깔끔하죠? 99%. 슬슬 재난이 끝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재난이 오래가는 걸까요?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볼게요. 그래도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늘어나니까 좋네요. 자, 오는 사람 여기에다가 군으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한동안은 평민보다 농노가 두배 정도 많아야 되니까 일단 한동안은 진급을 시키진 않을게요. 농노까지만 진급을 시킬게요. 아니면 그냥 전체 다 평민으로 만들어도 되긴 해요 사실. 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관리하는 게빡쳐서 그렇지. 자원 체크를 해봅시다. 지금 양모가 점점 부족해지기 시작했고 그니까 옷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죠. 슬슬 양목장을 하나 더 만들 때가 온것 같아요. 자이 아이를 이 아이를 너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얘 나중에 없애야 될것 같은데 뭐 어찌 될건자 양목장을 하나만 더 만들겠습니다 단 여기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쪽에다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됐죠? 하나 만듭시다 그리고 우와 색깔이 구려요 장식을 달아줍시다 자 나무도 좀 심어주고 덤블도 좀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깔끔하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멀었어요. 덤블을 좀만 더지울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좋네요. 자, 4명이 또 방문했고, 저 4명들은 계속 먹는 게 지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먹는 게 많이 부족하고, 실현이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좀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 빵도 지금 빠른 속도로 주어들기 시작하고 있죠 그 이유가 있어요 벼가 부족하거든요 에라이 하아 여기 확장을 할까요 여기 확장을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구입을 하고 일단은 자 음식 수집하는 이런 인력들을 좀 늘리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사람들이 오면 여기다 한명 배치를 할게요. 어 되네요. 우와 드디어 와우 자, 빌딩 유지 비용이 50% 감소한다고 하네요. 좋네요, 이거. 고난이 끝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인 것 같아요. 그쵸? 자, 밀농장 좀만 더 지읍시다. 밀농장을 여기다 지을게요. 여기다 짓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좀 이제 경작지 설정을 할게요. 이렇게 지정을 하고 여기를 살짝 좀 길을 뺄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잠깐 만 음식이 부족하다고 난리가 났는데 좀 버텨봅시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모을 때까지 좀만 기다리면 자동으로 회복이 될 거예요. 수치가 올라가고 있죠? 이 빵집도 좀, 그, 좀 신경을 쓰긴 해야 돼요. 자 무직자 있습니까? 음 무직자 없죠? 기다릴게요. 자 그럴 동안 그 이쪽에는 벌목하고 있긴 하니? <웃음> 이 자식들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벌목을 안하고 있죠? 저거 방법이 있다고 제가 얘기 든 적이 있었죠. 그 저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굳이 농로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동하면서 벌목을 시키도록 지시를 내리면 될것 같아요. 하, 양동산 하나 만들어졌죠? 와 이런 게 적히네요. 플러피가 누굴까요? 그양 이름인가 보네요. 자, 이제 이쪽에다가 삼들을 배치할게요. 배치하고 경작지 지정을 합시다.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됐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어, 나무들도 좀 걷어내야 되긴 한데 걷어냅시다 이런거 누군가 해주겠지 생각보다 마을이 많이 컸어요 이제 곧 100명이 될텐데 음 이쪽을 빨리 처리를 해줘야 제가 뭘 하던가 했는데 얘들다 어디갔습니까 예열 큰일났네 여기다 마을을 만들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이쪽에다가 여기다 지어야 되나 여기다 지는게 좋을 것 같죠 이쪽은 갈 수가 없는거지? 에이 여기는 좀 나중에 개발합시다. 지금으로선 답이 없네요. 저는 3대 남아둘때 그 나무꾼을 대량 고용해서 저기있는걸 다벌목을 시킬게요. 자 그럴동안 지금 먹을게 회복이 되고 있는것 같으면서도 부족한거 같죠. 큰일났어요. 큰일 났어요. 여기도 다 벌목 그 뭐라고 했죠? 수확을 해버렸죠. 그 이쪽에다가도 채집꾼의 오두막을좀더 지을게요. 하나만 더 지읍시다. 아 시기를 놓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뭐 어쩔 수 없죠. 다음 기회를 노립시다. 어디보자 자 농로 나무꾼 빼고는 다 농로로 만들게요 무직은 빼고요 일단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농부 같은 애들은 진급 시켜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위치 이동은 안할 테니까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자 프로모션 끝. 방지공의 오드마가 어, 여기도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아 생각해보니까 빠뜨린게 있네요. 뭔가 금액이 안오른다 싶었는데 헉, 금고 제가 금고를 빠뜨렸죠. 자 좀만 더 금고 금고 금고 이제 한번 볼까요? 아직도 많네 금고 금고 자 됐어요 4820까지 보관이 가능하니까 진짜 돈 걱정 안해도 될것 같아요 이제 먹는거나 그런거에 좀 신경을 씁시다 자 산들이 이렇게 배치를 시킬게요 아니 제 집이 모자르다고 난리가 났죠 일단 우선순위 올리겠습니다, 이런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선순위 올릴게요. 감이 안 와? <웃음> 빨리 와야지, 이 사람들아. 일을 해야지. 자, 다음번에는 사람들이 방문할 거예요. 이제 집이 남아 돌기 시작하니까. 자, 그럴 동안 저희가 먹는 거를 좀더 빠르게 회복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이제 다른 데까지 확장할 시간이 온것 같아. 이쪽도 가야 되고요. 자, 중간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옷감은 회복이 됐는데, 여전히 밀이 많이 부족하죠. 지금 빵을 많이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밀농장을 좀더 늘릴 필요가 있긴 해요, 이런 건. 물론, 이번 연도부터 그, 밀을 심기 시작하니까, 좀 기다리면 될것 같긴 해요. 잠깐 그럴 동안 일단 주변에 있는 나무부터 벌목을 시키기 위해서 일단 여기를 좀 제한 해제를 할게요. 자 다른데 좀 벌목을 시키려. 자, 벌목 시켜야 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런데도 해야 되고 짜투이들 빨리 없애봅시다. 보세요. 돈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했죠? 음 여전히 지금 집이 부족하다고 난리가 났는데 좀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치즈도 팔아볼까? 자 원하는 게 뭔가요? 빵? 일단은 음... 종교쪽 투자를 합시다. 오잇 와우 이게 뭐야 새로운 거래 노트가 뚫렸습니다. 아니 뭔가 좀그 조각상들 계속 생기는 것 같은데 자 한번 지어봐야겠죠? 와우 참 멋지네요 이거 아니 근데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에이 금도 없으니까 나중에 할게요 그, 금도 없는데 어떻게 하니 이거 자 너는 이제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런 건 하렴. 그리고 제 생각에는 좀먼 데까지 이동하면 이런 데까지 조사가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그쵸? 이제 금이 필요한데 지금 저희가 금이 없잖아요. 이건 또 이거 나름대로 문제긴 한데 아 여기 주변에 열매가 좀 많았으면 바로 쭉쭉 이동할 텐데 쉽지가 않네요. 자, 그리고 여기도 산 배치해야 겠죠. 빵, 그리고 옷 하나. 아, 사들이 없어요. 좀 기다립시다. 슬프네요. 가용 인력이 없어. 그냥 방법이 없진 않은데, 그냥 건설업자들을... 다른 일을 시키면 되긴 해요. 그런데 얘들은 일단 이 정도만 해놓고, 다른, 그, 새로 오는 사람들을 배령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드디어 본격적으로 교회, 교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자, 교회를 지읍시다. 좀 멋지게 지으면 좋겠죠. 일단 여기는 지을 수 없는 것 같고, 하, 어디다 짓는 게좀 이쁠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빈 공간은 사람들이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쪽에다 짓읍시다. 자 이번에는 교회를 한번 지어볼게요. 일단 본관을 하나 만들고요. 좀 작게 지게 이번엔. 잠깐 이거 색깔 바꿀 수도 있는데 이 색깔이 정말 이쁩니다. 자 입구도 만들고 아 입구, 입구 아니지? 자종 달고 그 다음에 첨탑도 하나 만들고 일단 여기는 간단하게 만들게요. 그냥 문 어디 갔니 문? 자문 하나만 되고 번영 수치 좀 올리기 위해서 이거를 바꾸자. 에라이. 자 이러 이렇게 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이 하나 더 짚고, 아, 이거 좀 올려야겠다. 자, 이렇게 올린 다음에, 뒤쪽에 공간을 지으면 될려나 음,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이거 좀 올립시다. 여기도, 그 말고, 올립시다. 음, 괜찮네요. 스탠드글라스는 지금 만들 수가 없으니까 내비두고, 가골, 가골 하고, 아침문, 아침문도, 음, 아니야, 나중에 할게요. 얘를 좀 낮추십시다. 이렇게 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좀만 더 땡겨볼게요. 자 이렇게 땡기면 다들 행복해 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좀 확장을 하던가 그렇게 할게요. 괜찮네요. 건설합시다. 자오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아유그돈그까지거 드릴게요. 아유 참. 아 내가 돈 받은 거구나. 그래. 고맙어요. 자그 동안 금고가 벌써 다 찼죠. 이건 또 머리가 아픈데. 일단은 욕심을 부리지 맙시다. 여기만 좀 정리를 할게요. 장신공 나무 이런 거좀 지어주고 그 다음에 덤블도 좀 만들어줄게요. 자 이렇게 지어주면 좀 수치가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갈 거라 생각이 돼요. 음 <웃음> 되나요? 됐어 봅시다. 완벽하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조만간 건설하거나 그렇게 할 같은데 이 빈자리에 분명히 집을 짓긴 할거예요 이건 좀 지켜봅시다. 나 혹시 모르니까 여기를 거주지 공간을좀 만들어볼게요. 이건 아니지. 좋아요. 아무래도 이거 완성되는 거는 다음 시간에 봐야겠죠. 좀 보고 싶긴 한데 다음을 기약할게요. 어디보자 이쪽 벌목하고 있니? 벌목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하긴 하네요. 좀 부피가 커서 그렇지. 자, 그동안 치즈도 한번 팔아보는 게 어떨까요? 치즈를 봅시다. 여기다가 치즈 팔도록 지시 내릴게요. 그리고 새로 온 사람들 어디 갔니? 여기 비어있는 시장터 있죠? 고용을 합시다. 으야 사람들이 부족하죠? 기다릴게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지금 재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다음 시간에 완성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지켜볼게요. 자 장시간 동안 봐주시느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